우리 엄마가 이거 좋아하던데, 엄마가 무조건 하래. <웃음> 들어왔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 아들, 이렇게 왔어. <웃음> <웃음> 에이, 네, 들립니다. 에이, 아아아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 1, 2번 중에 1번이 뭐고, 2번이 뭐죠? 혹시? 아, 둘다 목소리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열, 오, 처음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실간을 감사합니다. 과, 과찬이십니다. <웃음> 너의 아 감사합니다. 네. 난 달라졌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만말마 말야, 말야 말 말야 빈종이의가득 너의 이름쓰면서, 난달라 처, 어 처,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웃음> 네, 네, 네 그대로니까지 한번 할까요? 여전히 그대로니? 네, 하겠습니다 편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네 맞아요 저 지금 전체적으로 다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얄렸어 혹시 좀 야였어 할때어할때그 뭐냐 발브레이션 좀 갈리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네네 저 저는 좋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다운 거라면 어얘긴 사랑한다 말조차 못 해서 남자 괜찮으신가요, 혹시? 네, 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아니, 방금 녹음했었던. 거. 네. 그니 한날 들리질 만큼 너에게 잘해 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채워준 좋은 그러면 될때 면, 면에서 그거랑 끝 처리랑요. 나도 뭐 눈물이 흘러 여기만 좀더잘 해봐도 될까요? 혹시 한 번만 다시 들어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니야아니야감니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니감이 막중해서 네. 아, 사사니 <웃음> 의사생활! 네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2 OST 3 2! 여전히 아름다운 아 그래? 3 2! 3 2 이거! <웃음> 네 저희 는 결성 첫날 해체 위기 즐거운 <웃음> <웃음> 고생했다 네, 저희 3 2 네. OST 진짜 멤버들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네, 저, 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를 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 었습니다 네. 아무튼,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네.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부담 없이 잘한것 같은데 네. 아무튼 얼른 나오, 나온 걸 듣고 싶네요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안녕. <웃음>